아, 요거 들어 줘야지. 하늘에서. 들어. 이게 들어. 들어. 위로 들어. 도저히 세 명이 뜨는 건 너무 어려워 가지고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 선생님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. 아, 와. 이게 뭐냐면 그날 어, 뭐예요? 이 자격증이 뭔야 어, 우와. 어, 이거 저도 받았는데. 너는 이거 다 체크가 안 됐잖아. 아, 이게 체크가 다 있네. 어, 대단한 자격증은 아니지만. 아유. 아니에요. 대단한 거예요. 한번 보자.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360도 업다운부터 시작해서 쫙다 체크가 되네. 이거 거의 만점이란 수준이잖아. 아.